해당 영상은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제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준식입니다 드디어 에어팟 프로가 왔는데요 조금 더 국내 정발보다 빨리 받으려 했는데 국내 정발과 동일하게 왔습니다 빠리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자 찌그러진 제 에어팟 프로가 왔습니다 전 에어팟 1, 2, 3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박스가 좀 많이 변했고, 뒷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에어팟 1, 에어팟 2, 이게 에어팟 프로입니다. 선이 이렇게 있냐 없냐 차이긴 한데요. 이두 개는 전부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디자인이 많이 달라지고, 열어보도록 할 건데요. 난 처음에 나오는 캘리포니아 중국산 종이 어 에어팟은 역시 스티커가 없어요 스티커 한 장이라도 좀 넣어주면 재밌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에어팟 프로가 들어가 있고 네, 내부를 볼까요 저 내부에는 C타입 라이트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C타입 같은 경우는 어댑터가 없어서 어댑터를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꽁꽁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버리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어팟이 이니어 타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젤리가 들어가 있고요 젤리는 자기 귀 크기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오픈형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이니어 타입은 또 어떨지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로머와는 달리 한 가지 더 나왔고 화이트입니다 그냥 좀더 뚱뚱해진 그냥 에어팟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바로 뜨네요 미디어 제어기 이렇게 뜨고요 뭐 소음 제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느려요 좀 빨리빨리 지나가고 나니 스킵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제어센터에서 제어를 할수 있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시리가 메시지 읽어주고 배터리는 현재 73% 있고 81% 밖에 없어요 착용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조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어떨지 한번 착용해 볼게요 제 귀에는 일단 엄청 잘 맞아요 오 미쳤다 <웃음> 와 실행하자 말자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 됐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되자 말자 마치 귀가 엄청 먹먹해진 느낌? 우와 엄청난데요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노이즈 수용 같은 경우는 와 이것도 신기해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확실히 정말 신기합니다.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니어는 오픈형과 다르게 귀에 어떻게든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썩 불편한 것 같지도 않고요. 되게 느낌이 새롭다라는 그 느낌이 강해요. 끄고 키고 차이가 엄청 심하네요 다시 한번더 사람 목소리는 역시 뭐 들리는데 일단 밖에 있는 외부 노이즈들이 싹다 사라졌어요. 여기서 음악을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음질은 와 미쳤다. 음질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장난이라서 일단 노래 틀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직접 착용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이 13일이죠. 오늘부터 애플스토어에서 청취가 가능한데 한번 가셔서 일단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체험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렇 깜짝 놀란 에어팟은 처음이에요 여태까지 에어팟을 다 써봤지만 은 이것만큼 놀라운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무에서 피톤치드 냄새가 나는데요 이니어는 쉽게 더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별로 안좋아하는데 고무에서 피톤치드 냄새가 납니다 이거 한번 구매하시면 냄새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머리 아픈 냄새가 나긴 해요 계속 맡으면 머리가 아프네요